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이래 최대 규모 포로 교환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 칠러시아 반군 세력이 포로 300여 명의 교환 작업을 시작했다. 동부에서 반란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성사된 최대 규모 포로 교환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포로 교환이 최근 격화한 우크라이나 내전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현지시간 러시아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측 포로 246명, 반군은 친정부 포로 73명을 각각 상대방 진영으로 보냈다. 테트로 포로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국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포로 교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포로 교환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 불리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중심으로 반란이 발생한 이래 최대 규모이다. 2015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 오스가 참여한 민스크 협정에서 포로 교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해 9월 소규모 교환 이후 15개월 동안 양측의 불신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지난 20일 정부군과 반군의 크리스마스 휴전 합의로 분기가 무르익었으나 23일 휴전이 발효한 지 수시간 만에 양측 모두 휴전을 위반하면서 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교회 총주교 길일이 25일 우크라이나 동부를 방문해 양측을 중재하면서 포로 교환이 전격 성사됐다. 나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미 지난 11일 반군 지도자와의 공식 통화에서 포로 교환에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동부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대한 러시아 내의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해 체스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양국 협상가들이 막판까지 교환 대상 포로 명단 작성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포로 교환이 평화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휴전 직전까지 양측의 무력 충돌이 빈번했고, 이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등 방어용 살상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해 상황이 완전히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임현우기자입니의 <목소리> 행커킬보 컴